학의 다리가 길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 버리면 은더 이상 그것은 우아한 학이 될 수가 없다. 그 정원에 여러 가지 꽃을 가꾸었던 꽃들을 예, 끊어다가 예, 정성껏 꽃꽂이를 제가 해서 6일 대제를 이렇게 잘 모셨습니다.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러 법당에 이렇게 가니까요. 이꽃그 머리들이 제가 예쁘게 꽂았던 그 모양과는 달리 자기들 마음대로 고개를 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생각에 아이고 불단에 이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. 그냥 병꽂이를 하든지 아니면 꽃꽂이를 다시 해야 되겠다. 그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시간에 꽃꽂이를 다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기도가 끝난 뒤에 내가 기억하고 어떤 방법을 취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힌 다음에 기도에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40여 분 이상이 지난 뒤에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그 보기 싫었던 꽃이 그런 대로 어울려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한 이렇게 느낌이 왔습니다. 아 이것은 변하는 진리와 불변하는 진리가 여기에서 지금 공존하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. 꽃머리가 꽃 머리가 틀어진 것은 진리, 이론상 진리의 변하는 모습이 보인 거고 그대로의 방향을 향해서 꽂혀 있는 그 부분은 이론상 진리에 불변하는 진리가 있음을 본 것입니다. 그래서 아니다, 틀리다라고 하는 그것에 이렇게 마음을 크게 두, 둘 일이 아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.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해서 그 학의 다리를 끊어버리면 그 원래 의그 학이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을 가질 수도 없고 또 학이 원래 갖춰져 있는 그긴 다리로 인해서 품위가 있는데 그것이 상실돼 버리잖아요. 변하는 진리, 불변하는 진리 속에서 틀리다, 다르다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내 삶을 이렇게 가꾸어갔다라고 는 것을 이렇게 좀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